하와가 이제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에 끌려 들어가게 됐는가, 그 마음의 경계가 어떠해서 그러했나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웃음> 하와는 아담과 같이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화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크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인간의 그 창조주가 되시는데, 만물에 다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신데, 그 크신 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내신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서 첫 창조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큰 구원의 경륜이 세워져 있었던 건데, 보다 이제 그 차원 높은 그런 구원의 경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신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서 이제 제안받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서운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첫 창조 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고,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이제 중간 상태라고 늘 말씀드렸죠. 죄, 죄를, 음,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제 아쉽게 생각한 거죠. <웃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계시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예?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동 동산 어, 그 이선악 다른 나무에 대한 생각보다도 여기 마음에 꽂혀 있어서 이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권위의 하나님, 권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결국은 아, 그가 아, 그 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의 심성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몰랐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게시의 내용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리고, 더그 뜻을, 크신 뜻을 찾아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시험이 들어올 때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 사람끼리의 그 대화도 이제 거기에 어떤 말을 서로 나눌 때에는 말의 내용이 있고 말의 의도가 있다고 했죠. 사람끼리도.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말의 의도를 헤아려서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람간의 그런 <웃음>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그와 같이 이제 선악가에 계시도 그런 높으신 주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도 또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돼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서, 아 다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서, 이제 새로운 첫 창조에서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고, 어 그, 그 목적하신 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현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더 전진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복음이 깊은 소식인데, 그, 어원적인 의미로서는, 뭐,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제,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초창조 때에도 그랬지만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다시 회복하시길 작정하셔가지고 주님 기름부음을 받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타락 이후에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 주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온전한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간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저 질병이 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뭐 그그 외에 또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도움이로 어 됐다는 측면에서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고 그 영생은 주님이 메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왕처럼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초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 예수를 믿을 때도 때서부터 그것이 이제 어,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높이되신 주님이 성신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니까 그분은 계속 왕으로 우리를 치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완성회로 나가야 하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주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꼭 선악과 계시랑 성격이 같은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을 어, 나타내는 것인데 그 계명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그거 누려지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틀 속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계시로 받지 않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서, 능동적으로 그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달을 정죄감만 느끼고 이제 더 주님과 멀어질 상황인데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 새 언약의 율법으로서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이 오늘의 계시로 누려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쉬운 멍에로 이전에는 그게 아주 무거운 멍에였는데 지금은 이제 높이되신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를 내리셔 가지고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쉬운 멍에로 받아서 늘늘 늘 같은 말이지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부유하고 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창조된 우리 입장하고 초창조에서의 하와의 입장이 이제 딱서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시를 오늘의 계시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계시로 날마다 생동감 있게 신선한 능력으로 누리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질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면 좋은데 이제 연약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직분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주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 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차원의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실 때 오늘의 계시로 주실 때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아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진짜 그리도의 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신선한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면, 복음의 그, 복음에 의한, 말씀과 성신에 의한, 그 신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면 꼭 하와가 이제 그 선화가 괴시를 바라본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사를 또 조금 보면서 본질적인 것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엉뚱한 것 같고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본 궤도에서 신앙의 본 궤도에서 떠나간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 성경 영감론을 가지고 교회론이 제일 교회 일치 운동은 교회론이 제일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이제 껍데기 갖고 싸우다 보니까 성경 무엇을 갖고 싸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교회에 대해서 싸움 해가지고 껍데기 싸움을 하다가 1959년 60년에 이제 통합 측 합동 측이 갈라지고 성결교도 예감 이제 예성 기성이 갈라지고 그랬던 거죠. 이어 본질적인 그 말씀이의 신선한 능력이 그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껍데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와가 선악과 계시에 대해서 신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의 계시로 받지 않아서 나타난 것과 아주 같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 속성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인데 <웃음> 물론, 사도성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통일성을 진짜 이루어가야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통일성과 그 거룩성과, 예? 보편성을 이루어가야지. 그냥, 정보로는 아는데, 그게, 어, 신선한 능력으로, 생동감 있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정보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에서는 늘, 어, 자기, 에, 자기를 못 벗어나고, 세상을 못 벗어나고, 사단의 미혹을 못,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웃음> 항상, 그, 이게, 본질의 문제 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오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려가지 않으면 항상 지엽적이고 부분 부차적인 것 그런 것에 이제 메인 그런 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다. 나중에는 그, 그 실제 이제 뭐. WCC 문제로 갈라졌지만 거기에 겹, 곁다리로 붙어서 갈라진 게 뭐냐면 돈 문제, 또 지역 문제, 또 서로 끈끈한 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 갈라져버렸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계시로서 오늘의 지시로서 나에게 능력 있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로 들어갔다. 즉 교회 정치적, 교정적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심오한 것이 작용하는 그런 일에 보다 더 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결국, 어, 분리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다. <웃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거기 이어서 마귀의 말 가운데 나타난 올무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미혹할 때딱두 가지로 미혹해요.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왜곡을 그 조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을, 하, 하와를 미혹하는 걸 보면,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왜곡시켜버려가지고, 그런 원래 생각해야 될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래 관계로 생각해야 될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왜곡되게 알게 돼가지고, 그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대한 왜곡을 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대한 왜곡.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중상하면서, 어, 변질시켜버리는. 하와가, 아담과, 아담이 이제 직접 게시를 받았으니까, 하와는 간접 게시를 받은 거죠. 직접 게시를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게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간접 게시를 받은 사람하고, 직접 게시를 받은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누려서 그 게시의 본의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계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왜곡하는, 마귀가 왜곡하는 말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어떤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경륜을 세우셔서,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 그런 하나님이 내신 그 계시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있었으면 그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할 때 절대 넘어가지 않. <웃음> 그, 그러니까, 이제, 그첫 번째 그,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왜곡부터 먼저 보면,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내리신 분과 말씀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이라고 아까 말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왜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먼저 한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비틀어 버린 거예요. <웃음> 말씀을 내리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품고 있는가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마귀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분이시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어,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이게 분명히 선악과, 그,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다른 거다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틀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좀 안좋은 분으로 이렇게 꾸와가지고 말을 한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깊은 동정을 하지 않고 깊은 사랑을 하지 않고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맹위를 떨치는 그런 분이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말을 한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높으신 그 배려를 다어 깡그리 왜곡 시켜버리는 그런 질문이고 거기에 이제 꿰가 꿰꿰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냉정하지 않으시더냐 무리하지 않으시더냐 냉정하다는 말이고 무리하다는 말이죠 너를 먹어 너는 먹어야만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과연 먹을 걸다 주시는 그런, 그런 분이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더냐? 물론 마귀도 그렇지 않은 줄잘 알고 있고 또 대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지금 어떤 심정에 있는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적어도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미끼를 던진 거죠. 미끼가 되는 질문을 한 거죠. 과연 그렇다 하는 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마귀도 하와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 알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게 하신 분인데 다 먹지 그. 과연 그렇게 먹게 하신 분이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요. 둘째는 이제 그러한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대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도 그의 속에 그 생생한 오늘의 현실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걸 계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냐고 그 말씀을 사람이 사람에게 한말 같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만 알고 오늘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큰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내렸으면. 그걸 생생하게 누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려갈만 하고, 그럴, 그렇게, 그런 배려를 하시고 사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생하게 그걸 누려가는가. 그렇게 이제, 그걸 아, 알아보려고, 이제, 왜곡된 그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웃음>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오늘의 게시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말씀을 비상적으로만 해석하면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때의 문제로만 끝난다 생각한 거죠. 선화과를 따먹지 말아라. 다른 실과를 내가 임의로 다 먹지만 더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죽는다라고 하셨으니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을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서 이만큼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죄, 하루, <웃음> 무엇이든지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말을 하면 항상 이게 저조한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짤 어, 그럼 난 그대로 안 하면 되지 하고 끝내 끝내 버려요. 근데 원래 그 말의 본인은 그거 그를 그렇게 해가지고 맞 가야 될 본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하신자의 형상을 조차 그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개, 개명이 뭐 하지 말라. 금령으로 주어졌으면, 단순히 금령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금령의 이면에 있는 그큰 그 사랑을 헤아려가지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생동감 있게, 신선하게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지 않으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안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선악과 안 먹은 걸로 끝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오늘 뭐못드리면 다음에 또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 과거에 주님이 그 구원해 주셨으면 다 됐지 뭐그그 그 어떻게 다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원래, 개시를 낸 본의를 이루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저조하고 저급한 사람들의 태도가 됩니다. 그렇게, 아, 그야말로, 그걸 목표로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그런, 그걸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그건 뭐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에서 이제, 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이제 예? 뭐이 사회 속에서 뭐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항상 <웃음>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된다. 가까이 가지 않는 동안에는 뭐그 문제 때문에 뭐 걱정할 게 없다. 그 문제 때문에 주의할 것도 없고, 마음에 꺼리, 꺼림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가까이 가서 손이 닿을 만한 지금의 그 위치에 있는 때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이제 고이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말씀에그 본의가 뭔가 오늘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이 장소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만일 하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신 것은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자기에게 울려와서 늘 기억되고 상기되가지고요 오늘에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말씀이 항상 죄 되살아나서 효과 있게 되는 거죠. 소가 말이죠, 되새김질 해가지고 먹은 거 되새김질해서 소화시켜서 그 넘기듯이 그 먹은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먹은 게적으로뭘왜 나한테 아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말의 내용은 그런데 그 목표가 뭔가, 의도가 뭔가.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죠. 여기 이제 김홍준 목사님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예시를 합니다. <웃음> 그 신뢰감이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거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진정으로 자기 중심에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로 끝난 말이 아니다. 오늘도 그렇다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말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 오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한그 말에, 그 말이 내가 기억하고 오늘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면 그게 나, 나의 그 가슴에 불을 붙인다. 그냥 뭐, 그냥 지나가다. 오다 가다 그냥 사랑한다고 한 말이겠지. 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그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오늘 나를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그게 그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개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질감을 먹지 말라고 한그 내용도 마찬가지. 그게, 그게, 그게 말한 내용인데, 그, 내 의 말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말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관하시면서 왜 나에게 그거를 명하셨는가? 그를 나를 되새김질하고 되새겨서 그러면 나를 어떤 대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럼 그 말에 본의가 뭐아 하나님의 높으신 분을 알고 그 경계를 아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알. 그, 하나님의 또그 배려도 안,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셔가고 나를 참여시켜서 그 좋은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계시가 오늘 나를 또 움직이는 거죠. 네? 오늘. 항상 되살아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 것하고, 이게, 이게 사랑의 농도가 틀리잖아요. 사랑의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한 얘기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고,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는 내가 두고두고 두고 마음에 새기죠. 두고두고. 두고. <웃음> 마음에 새기면 교화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효과가 그 안에 그 계속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억만 있고, 기억,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얘기도 다, 다 허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세월이 한 10년, 뭐 10년 가게 되면, 이제, 혼인, 혼인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혼인 아무리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권세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같이 살다 보면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3년. 그런데도 이제 처음에 혼인할 때서약하잖아요 소약. 서약. 뭐 검은 머리, 밥뿌리가 되도록 그 서로 사랑하고, 뭐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뭐, 그다 소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게 이제 다른 조건이 붙어. 그, 그, 아, 저 사람 이전엔 안 그랬는데 뭐 이제 다른 뭐 조건이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그 사랑한다는 그 소약한 게다 기억으로만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게, 그, 그, 걸 오늘의 그 양식으로 살아서 이 가정, 혼인의 그 본의와 목적을 이루는 더 충만한, 이게 따뜻해지고, 사랑해지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제 거꾸로 퇴보하는 거예요. 거꾸로 퇴보해요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도,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서로 다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혼인하는 거잖아요. 못난 거 알고, 다, 다, 한계를 알고, 다 그렇고 결혼하는 거지. 예? 자기 수준을 알고, 자기를 사랑, 그놈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뭐, 뭐,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뭐, 부자가 되거나, 뭐, 어쨌든지 변치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서로 약한 관계에서 만나. 근데, 그, 이제, 살다 보면, 그, 이제,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면, 그, 쓸데없는 조건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서약한 건 희미해지고. 교회, 교회 출발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목사 서약하고 교인 서약하고 근데 사실 다 서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굳게 그런 걸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죠 근데 근데 같이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갱, 갱신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조건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게 얻은데 이게 어떠느니, 저게 어떠느니 하면서 이제, 서약한 건다 뭉개버리고, 다. 그게, 똑같다. 사람끼리도 진짜 그, 처음에 서약한 것을 되새김질 하면서 그, 그,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높여주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서로 높여주고 할때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그나마 타락한 중에라도 그 사랑이 좀 완성점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면 아예 그냥 최고로 잘난 목사, 잘난 교인들끼리나 만나서 그 교회를 해야지. 연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약을 뭘다 깨질 것뿐이 아는데 그그 소약은 뭔 소약을 해요 다. 음. 살다 보면 뭐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외국에도 나가고 뭐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시큰둥해진다. 음. 그러나. 그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그런 서로 신뢰하는 관계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언어의 그 해석을 잘하고 서로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게 그 그야말로 별말안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국에서 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이 생동감 있게 오늘로 와가지고, 그, 절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된. <웃음>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읽었어야 한다. 네? 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걸 통해서 어 의도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린 거다 그걸 그걸 잘 알고 하와가 해석을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거죠 이 내가 이 법을 낸 것은 너를 죽을 곳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거나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너에게 풍성하고 더 좋은 생명을 주려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걸 내렸다 왜냐하면 너는 동물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어,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고 그, 그걸 통해서 이성의 활동을 하고 의지의 활동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른 비전물에는 없잖아요.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예? 이제 인간의 뇌가 있는데 그세 가지,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 셋으로 구분했는데 우리는 그 최상위의 뇌를 가졌거든요. 그런, 그런 걸 주셨으니까 그걸 잘 생각 써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게시를 가지고 잘 써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 하는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그, 그렇게 안하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누가 거기에 그 영광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그, 그런 분이신데 왜 굳이 사람을 지어놓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런 게시를 내리시냐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 사, 그 감동되는 거예요. 늘, 아무리 되, 세 세겨봐도,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예? 그런 하나님이, 이,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 <웃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 조건 하나, 그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에게 준그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그, 하, 하시려고 한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했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 이것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토위에서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이성의 작용이 있고 의지의 작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서의 작용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지금은 이제 하와의 처지에서는 좀 달라요. 그때는 뭐 타락한 게 없으니까 세상에 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양육강식의 세상도 아니고, 뭐, 뭐가 부패해서 썩어지는 세상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싫어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좋아하지요. 예? 추한 걸 보면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추한 걸 보고도 좋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이게. 정신병자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러운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걸 보고 좋아하고 깔끔한 걸 보고 좋아하고 <웃음> 그리고 아주 차가운 것보다는 속에 열 많은 사람은 차가운 것도 좋아하겠지만 늘 차가운 건 싫어하는 거죠.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고 못된 것보다는 착한 게 좋잖아요. <웃음> 그리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고 왜곡된 것보다는 본질 아주 본질적인 게 좋고 구부러진 것보다는 바른 게 좋고 쓴것보다는단게 좋잖아요. 이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그 그, 그거를 이제. 자기와 관련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그런 걸 취할 때그 잘못되는 거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가 쓴거 먹고 단 거는 자식을 먹이죠. 예? 자기가 지금 못한 거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주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면 좋고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더럽고 추한 땅에 오신 거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가득한. 그리고 와서 죽기를 가고 하셨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더러운 꼴을 다 당하시고. 전전마 다 보시고, 예, 예, 아주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정 이제 이게 타락하기 이전의 정소의 작용하고 지금의 정소의 작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어떤 초창조 때는 그런 아. 음. <웃음> 이성의 그 판단과 그리고 선택과 그리고 어떤 것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어떤 정서를 느끼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기능으로 만드셨으니까 그걸 잘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매를 잘 맺어야 했던 거지. 인공 완전히 인공지능 같이 하셨어요. 인간, <웃음> 그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렇게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그리고 이성의 의지 작용을 통해서 인생의 행보를 정해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제일 목표로 한게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토의 그 고상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목표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웃음> 주님께서도 이제 목자로 오셨는데, 내가 온 곳은 고를 주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사람이 어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그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행보가 그 이성의 작용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추하게 되고 아주 더럽게 되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구원하셔서, 바른 생각과 이제 다시 판단과 선택과 행보를 통해서 바른 정서를 소유하면서, 이제, 하나님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도에 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어 그, 품성이 어떠한가, 그걸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하게 살면,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꼴을 얻어서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결국 목표가 그리도의 그 인격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믿음의 조건을 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선악과 금령을 그, 내리신 것도, 이제, 내가 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해서 이성의 의지작용을 바르게 해가지고, 진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 그걸, 그걸 그렇게 잘 써서 이성을 써서 그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게 하려고 계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 형태의 그 계시를 주시고 그 열매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대하고 그런 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마땅히 올라가야 할대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계시지만요, 그 간단한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깊이 복상하면 얼마든지. 그 부요한 생각과, 부요한 판단과, 부요한 선택을 해서, 그 완전한 인생 행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 말씀, 말씀, 이제 믿음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웃음> 또 말씀 그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과 같이 또 연계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삼일제라는 말이 없지만 아, 경륜적인 하나님의 그일하심 점진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그분들의 인격과 사역을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내신 계시를 더 풍성하게 알아서 그분을 높여야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그냥 나를 지으신 분이 이 지구의 신정도로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그 높으신 분을 더 풍성하게 알고 어, 찬양을 해야지 섬김. 그냥 어, 단순히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주어진 계시지만 그안 먹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서 멈춰 있다면 안 된다. 오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처, 처,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죠 계명을 내가 뭐 범하지 않, 않으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그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계시하시는 거고 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그, 그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구동 기관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고 그, 그 일을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날 동안 우리가 그,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진짜 그리도의 품격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그 충만한 모습을 구유하고 가야 돼. 여기서도 그냥 나죄안 짓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개인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이제 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타락했을 때와 뭐 똑같은 것입니다. 올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 되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